아, 저, 안녕하세요. 소리좀 이상해요. 음, 이상해요. 아 그래요? 왜 이상하냐면 왜 이상하냐면 뒤에 제주시 저, 전화에서 또 전화. 소리가 또 나와요. 또리나와 뭐 뭐라야 네? 잠깐만 디스코드로 한번 해보자. 잠깐만 디스코드로 음, 한번 해보 이상해. 아니면 내가 다시 네. 걸어볼게아 걸어볼게. 오케이 다시 걸어줘. 네. 괜찮요어 잠깐만요 아좀 줄었어요 <웃음> 네. 뭔가요? 여기... 아 너무 좋다 클릭 아, 이거 눌러 네. 콩. 콩 예이 아니 잠깐만요 너좀가너좀 갈래 뭐야 가졌네 점프하면 를 안됐구나 아 이거 그거잖아 나 기억납니다. 뿅. 뿅. 여기서 내가 얼마나 아, 고통을 진짜. 받았는데. 기억나 쏘는 건어요 그때. 네전그 찌글찌글이가 생각나는가요? 그때보다는 실력이 발전했지만 그전에 영상을 찾질 못했습니다. 기분 나빠요. 아안돼 아, <웃음> 문에 찍혔어. 아, 진짜... 내려간다! 아, 같이 가야지! 아, 지금 저... 아, 나 좀. 네. 아, 좀 이상해. 아니,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. 아니. 에 아, 이거. 꼼수 <목소리가> 안 통하네. 그거 <목소리가> 는 <안 통하네> <목소리가 안 통하네> <목소리가 안 통하네> 여기가 어디지? 아, 아, 아 여기가 어디지? 자 여기서 사건 쳤던 그 공간 아닌가요? 그거는 떨어진 거 아닌가요? 여기였죠? 이곳 아 저기서 저기서 사건 쳤었어. 어. 그래서 엄마가 오셨던 거야. 기억 안 나, 이게. 아! 그.. 뒤로 바로 따라가는 거안 되네? 될때안 돼? 겠지만야너 실수로 떨어졌다. 같이 가. 오케이. 저 올라오면 오세요. 아! 그.. 되게.. 옛날에 실력이.. 바뀐 게 없는 거 같아. 아, 뭐 하는 거야! 아, 뭐 하냐고! 이걸 오네. <웃음> 야. <웃음> 아, 이게 왜 좀. 되게, 한답당한 기분이네요. 은근 재밌어. 받아줘. 아, 이게 왜 죽어? 응? 응? 파이프에서 죽었는데요. 따, 따, 따, 따. 야, 같이 가자. 아. 다다니있어 네 아니 왜 죽어 <웃음> <웃음> 아 사바디에 물려있자 <웃음> 이상해 왔네 좀있다가 아, 이거 촬영 끝나고 공부한 다음에 타코와사 장군이랑 맞짱 들어갑니다 아, 아 깜짝아 타코와사아 그때 타코와사 생긴 건 진짜 대박이었다 <웃음> 어떻게 했지? 그러니까 말이야 어케게 했냐? 아 오케 okay, 죽었지? 오케 <웃음> okay, 한 거야. 뭐라? 아 같이 가요. 아니만 같이 가요. 코코에서 죽을 바야 하다가 내일 떨어져요. 가만. 오, 예 살았다. 응? 살았다. <웃음> 아! 어... 이번엔 죽었다. 같이 가요. 얼른. 기다릴게요. 네. 옛날에 실력이 바뀐 게 없는 것 같지만, 그래도 전에 못 오던 구간은 갔네요. 여기 그래도, 여, 여기 전에 왔던 것 같다? 깼었죠? 전에 이거 하다 말았 not s 요 아닌가? m n o 생각 u r 네 그러니까 몇 개월 전 e I'm not s 미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아 r e I'm n 아 <웃음> 집은 잘 갔어요. 오, 오, 야 이거 봐. 나 앉아 있어. 응? 떨어질 뻔했어. 오, 오, 오, 오, 오, 오. 앉았어 나. 어떻게야 바로 앞에서 대기 타다가야 되는 건가? 아, <웃음> 아니 다 싶어. 다고 아니 너무먹네어니 아니, 우리 이건 <웃음> 어떻게깨고어야 오, 아니, 어. 야, 이거 우리, 이거 깼었어, 이거를. 야, 여기다 갔었던 기억이 있다야. 우리, 이거 깼었을 거야. 괜찮아요, 저 깼잖아요. 님보다 오비를 더 못하면 제가 깼잖아요, 님깰수 있어요. 오, 아니 이거 전에 촬영해 뒀던 거 같은데 안 했나 내가 안돼오오 아, 어. <웃음> 그... 우리가 미끌미끌해서 묶였던 거기는 음. 그 티켓 먹는 데였어요 아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게뭔 짓을 그리고 참 게... 신기한 게 이거 카펫 같은 거였죠 엘리베이터 <웃음> <웃음> 와, 아, 무도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가 아, 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<웃음> 막혔어. 아. 같이 가요 네. 가지 <웃음> <진짜 멋있어>. 와. <웃음> 와. <웃음> 네. 아, 아, 미끌미끌이 못긴 못 부분이네요. 예, 여기, 아, 여기네. 제재야, 이거 그거야. 우리 못 깼던 곳. 유일하게 여기 아, 못, 음. 못 깼던 오비죠? 깨버리겠습니다. 아, 짜증나니까. 야, 여 여기 비슷한 곳 깼던 거 같은데 뭐지? 아우, 어우, 오야. 아니, 아니 떨어질 때네 명이. 아, 밥 먹을 때 시청하지 마세요. 진짜 나 이거 밥 먹다가 보면 난 진짜 죽어버릴 거야. <웃음> 아내는 어. 덕분에 눈 시력 안 좋아지고 갑니다. <웃음> 아유 진짜.. 어우. 아니! 다 왔는데! 제발, 제발.. 제발 이런 거는.. 아 죄송합니다 더이상안네 그래도 이거 쉬어가지고.. 오.. <웃음> 응. 발작이 나왔네.. 야 이거.. 더 가고 싶지 않네? 그니까.. 그래, 그래도.. <웃음> 아, 또? 나 거기서 죽었었어 아진그레 어.. 아, 블록이 진짜 저 느낌대로 딱 느낌을 살렸다는데, 난 진짜 안할 거야. 응. 음. 근데 저거 밟을 응. 때막 마크처럼 소리 나면, 어우, 야. 야, 그건 좀. 에 탈출, 탈출하자. 들어와. 탈출! 어, 나가까버리네 여기다. 아. 나왜 이렇게 어린애가냐 키가 좀 작아지니까 어른가이. 나, 나. 분명 현실에서 현실은 내가 좀더클 텐데 제주보다. 음, 비슷비슷한데 와, 와 잠깐만요. 야 어디가? 나위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, 어디가? 다리뼈 부러졌어요. <웃음> 야 여기다. 헤이. Hey. 야 여기 1레벨짜리가 없어 여기. 이 처음 오는 사람이 없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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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호텔을 타고 가고 있어요 딴딴딴 어깜짝 뭐야, 왜탈포 해, 깜짝아 뿅. 야, 끝났는데?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, 이상 뭐야,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? 야, 얼른 들어가긴 응. 해서 아, <웃음> 어, 깼다. 깼다 아, 이거 깼었던 거네 했지 먹고 어, 진... 른 게임 는난 어. <웃음> 죽겠어. 죽겠어. 아, 닌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야 이거 죽겠어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죽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왜안 죽어야? 안왜안 죽냐, 이거? 난 아주 잘만 죽는데. 아, 맞다. 파사삭. 뿅. 제가 무슨 색깔 앉아야 되죠? 근데 이거 좀 앉으면 좀 이상해. 그거 껴요, 나오면. <웃음> 괜찮은데? 내 껀짜 나내 것만 좀 이상해요 내것좀 이상해 하 니도 경험해라 아오저 <웃음> <웃음> <오케이>, 그냥 죽었는데 <웃음> 안돼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아무튼 있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아무튼 근데 네, 재밌었어요. 네, 이거 썸네일 때문에 전 게임 썸네일 하나 보냅니다. 어쨌든 재밌었어요. 네. 아, 재밌었어. 네. 징. 아. 네. 저 깨겠어요. 네. 네. 오빠.